일단은 그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네, 시작할게요. 슬레이트 쳐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또모 팀장 황예은입니다. 그동안 또모는 음대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음대생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클래식 음악에 대중화에 기여해왔는데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귀를 녹여줄 뭐누 눈은 슬머비가 여태 많이 녹였으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길을 녹여줄 좋은 연주자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또한 연주자들의 다양한 공연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뭘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뭐야 몰라요 <웃음> 뭔지 하나 자니 몰라요. 몰라요 바로 제작진들과 약 6개월이라는 긴 회의 끝에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어 야심차게 준비한 또새 뭐 프로그램 연주자들입니다 니다 I am a programmer. I 고 싶은 공연 o g 연주가 있다면 언제든지 열어주세요. a m 열리겠습니다. 자, 그럼 o g 연주자들 e 타에 나와주실 연주자 r 은 과연 누구실까요? a p r o g r a m m e 연 I am a programmer. 아 am a p r o g 나 a m m e r I am a programmer. I am a programmer. I am a p 에 슈펭 스페셜 리스트 눈동민피아니스트입니다 진짜요? 에이 에이 이거, 이거 오늘 진짜. 우리 몰카 콘텐츠 <웃음> <웃음> 일단 박수 치시다 고마워 저기 계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주자들 첫화부터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원래 똥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몰랐는데, 최근에 듣고 알았어요. 클래식, 음대생들,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셔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네. 그렇다면 또모의 영상을 보시면서 음악계 선배님으로서 네. 또모의 행보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중적으로 이 클래식 음악을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연주자들 첫 화에서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호모 멤버들이 레슨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과연 쇼팽 스페셜리스트가 연주하는 쇼팽은 어떨지 임동민 피아니스트의 쇼팽 스케르투 1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어 제가 감히 피아니스트님 앞에서 <웃음> 연주를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사실 좀 태생이 좀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체질이라 어제 긴장을 하고 그런 타입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제가 오늘 선생님께 사사받을 곡은 <웃음> 쇼탱의 에티드 Op.10의 4번. 아, 에티드 네네 쇼팽.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미천한 저의 실력을여러분 해주시죠. <웃음> 아, 악보 좀 주시면 아, 네. 안 될까요? 예예 감사합니다. 나도 이거 쳤는데 2 0 0 0년대치것 같아요. 아. 또 오래전에 쳤고, 되게 열심히 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해서 열심히 열심히 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음악이라는 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래가지고 포인트잖아요. 볼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가. 네. 본인은 어떻게 쥐고 있냐면 지 다, 다, 다, 다, 다 포인트야. 음. 다. 네. 그러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되려면,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건데. 항상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열심히 쳐요, 너무. 너, 여, 너무.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면 칠 수가 없어요, 이 곡은. 다 크게 치면은 청중들도 지치고, 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만 줘요 포인트, 포인트. 오케이, 스톱. 항상. 항상 오른손이 더 왼손보다 더 들려야 돼요. 이해 들려요 이거는 작아야 돼. <목소리> 오른손이 들려. 빠라바라박! 빠라바라박! 요네 노트가 대충이에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야. 빠라바라박! 좋아. 어. 빠라바라박! 어. 어, 바 그게 지구 그 단자게. 피아노, 피아노. 너무 미리 커졌어요. 중 중요하잖아. 왜 항상 그 b 스라는게있어라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음. 안 중요하거든. e 기 m n o 야 s 기 r e I'm not s u r 날 I'm not 야 u r e I'm not sure. I'm n 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음. 너무 커요,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가... 큰게 중요한게 아니라 야무진게 중요한데 보일 소리 자체가 너무 커요 너무 커야 날카로워 샤프하게 쳐야지 작게 쳐야 작게 다 피아노 everything is piano 피아노 피아노 것도 거칠어요. 너거칠어이 소리만 나면 돼요, 위에 소리만. 포인트만 줘야 돼 포인트. 그러니까 악보에 써져 있는 거다 지켜줘야 된다니까? 이 그러니까 에투드는 예, 에펙트하게 돼. 에펙트. 효과가 있어요, 효과. 네. 효과가 있으려면 작을 때는 작고, 클 때는 무하게 커야 돼요. 그게 이게 극대화가 돼야지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지 다 크게 치면 뭐 어떻게 더 커지고 그거 뭐 재미가 없잖아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지래 No, no, no. c r e s 달 e n d o pedal, pedal. Oh, you're a p 더 많이. 이렇게 이런 게 섬뜩하게 들요 섬뜩하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뭔가 everything is like. Okay. That's fine, That's It's fine. It's 를 l e g 요 t o 기 t s a three-portal. It's a three-portal. It's a three-portal. It's a t h 대 조. 체적으로 작게 치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다 커. 음. 오케이 다 끝났어요. 부족한 <웃음> 모습인데 많이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앞으로 되게 여러 음악에서 되게 많이 귀감이 되는 말씀 해주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새겨두 앞으로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초팽 네, 네, 네, 쏘아타 3번. 어. 제일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치죠. 아, 가지고 제일 치기 싫어하는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어려운. 좀 궁금해요. 어려우니까요. 이 곡을 치시면서 무슨 느낌이 있는 본인이 음. 생각하는 음. 뭐가 있어요? 저 음. 치기 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처음 시작부터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에 요한 소절을 칠 때서부터 똘서부터 에너지가 벌써 느껴져요. 이 소스,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고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이곡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 빠라바라빵 빠라바라빵 따따따 따, 따. 소리가 다꽉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 곡을 싫어하는 거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음악의 법은 없어요 최달은 지저분하지 않는데 스타카토로 치더라도 no, no, no. 스타카토로 쳐도 페달은 있어야 돼 그리고 아, 소리가 아. 다 나야 돼 에브리노트가 다. 다 들려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업! 너! 다다다다다 라! 이게 제일 커야 되거든 아, 네. 본인 제일 작아요 아. 라! 감자! 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이가댄자를더 불러 자유롭게 좋았어요. 쳐칠 수는 있지만 템포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지않아 <람이> 프레이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템포. 템포가 같아요. 그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은. 항상. 후리. 오늘 레슨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웃음> 좀 많이 끝났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웃음>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웃음> 곁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많은. 사실 음대생들과 피아니스트가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흔치는 않아요 또 저희 채널 입시생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임동민 피아니스트에게 평소 피아노를 하며 가졌던 질문들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